내가 마침 15살 때까지 게임페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16살 때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담임쌤이야 학창시절에 인싸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근데 사실 학창시절에 인싸의 어떤 기준이 뭐야? 나는 근데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랑 일진은 당연히 아니었고 일진 들이랑놀땐또 놀고 이제 원래 노는 무리는 노는 친구들이 아닌 어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지 막저 옆반 가갖고 막 놀고 난 이러지는 못했어 나도 나는 항상 내 위치에 있는 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야 저 오늘 여친한테 까였어요? 그럼 우리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 어때 우리? 우리 좀 우리의 위로를 좀 듣고 싶으면은 힘든 게 있으면은 힘든 걸 나누자 완전 서로 장난치는 여사친이랑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늘 이번에 리플 컨텐츠 찍기도 했잖아 남자들은 여사친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반대로 근데 여사친은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실제로 그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했잖아 리플에서도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친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남자애들이 좋아해 보통 그래서 남자애들은 여자애를 친구라 생각 안하고 있는데 여자애는 진짜 친구라 생각을 해서 남자애가 어 이거 나랑 썸 타는 건가 하고 다가갔다가 까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난 그런 걸 많이 봤어 실제로 나도 그러기도 했고 이건 친구가 아니다 썸이다 난 왜냐면 친구가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가가고 좋아하고 어, 사랑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결국에는 좀 다가가는데 썸 졸라 겠지 선 긋으면 상처받는 거 알지 약간 갑자기 친한 애한테 뒤통수 개세게 맞는 기분이야 음, 친했던 여자애랑 연락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선 긋는다? 끝나지 음. 영둥이님 옥스라이팅 당하셨네? 근데 나같은 경우에는 옥스라이팅 당했다기 보다는 나도 이제 결국에는 항상 친했던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나도 친구라 생각하지 않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여사친이 계속 선톡해서 제가 고백해서 받아줬는데 3일만에 까였어요? 아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3일 만에 까였다고? 그럼, 16살이면은 뭐, 음, 다른 친구들이랑도 연애 많이 해보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지. 그리고, 아, 근데 16살이면 이제 또 학교였을 거 아니야. 16살이면은, 충분히, 아, 충분히 다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16살, 딱 중3 때, 잠깐 한 2주 정도 연애했어. 저분은 3일이지만, 난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연애했던 경험이 있는데, 나 진심, 진짜 울고불고 울고 좋네, 울었다, 진짜. 아나 어, 진짜 좋네 울었어 중3때 그 잠깐 연애했는데 난 진짜 진짜 좋아했었거든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좋아했어 아 그때는 진짜 애기였지 뭐 그때는 좋아한 것도 좋아한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좋아했어 어, 어 사랑했다 씨.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또 마침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되게 쿨했던 cool 분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연애하는 거다 공개했지 당연히 나 중사 때쯤이 이제 2015년이니까 그때는 한창 페이스북이 그냥 아주 활성화 페이스북 안한 애들이 없었어 그때 막 페이스북으로 콕 찌르기 하면은 서로 콕 찔러가지고 에이 뭐야 하면서 패메도 안 해봤던 친구들끼리 콕 찌르기 300번 하면서 아 뭐야 안 자고 뭐 하냐 이러면서 패메 시작하고 썸 타고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썸 타는 시절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에 있던 친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존나 콕콕 찌르면서 어몸 구멍 날 정도로 우리 반만 좀 특이한 게 중학생인데 야자가 있었어. 완전 진짜 자율학습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공부할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이 같이 학교에 있을 테니까 어 너네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같이 재밌게 공부해라 어 선생님은 뭐 교실에 있지는 않고 뭐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네 편하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재밌어서 우리도 맨날 학교 끝나고 선생이랑 님밥 먹고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 재밌던 분이었어 내가 마침 15살 때까지 게임페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16살 때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담임쌤이야 그 담임쌤이 나한테 이제 엄청 뭔가 좋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 영서야 너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너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출석 개근이고 수행평가나 이런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요런 고등학교 갈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수행평가 열심히 해왔던 그런 주마등이 싹 지나가면서 그래 영둥아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했어도 수행평가? 과제? 뭐 출석? 항상 열심히 했었잖아 너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중3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지 그래서 마침 담임쌤도 이렇게 만났겠다 자율학습에 참여를 했지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랑 이제 맨날 뭐 가끔 연락을 하면서 어, 학교 끝나고 그 밤길 알아 밤길? 밤에 교복 입고 그 걷는 그 기분? 어, 그러다가 옆에 놀이터 있어서, 어, 놀이터에 잠깐 있다 갈까? 하고 이제 그냥 그 그네 타면서, 그네 재밌지도 않는데 그네 존네 타면서 서로 얘기해. 아, 오늘 뭐 재밌었다. 어쩌고저쩌고. 너는 평소에 뭐 해? 막 이러면서 그네 타면서 졸라 얘기해. 그렇게 한한 한 달을 썸 타고, 어, 맨날 루트가 똑같았어. 맨날 이제 야자하고 끝나서 남자들이, 애 야, 피시방 PC방 가자, 피시방 가자. 이러면은, 야. 눈치껏 빠져 이러고 그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또 그네 타면서 얘기하고 저녁 같이 먹고 어, 학원 끝나고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그 학창시절의 그 밤의 설렘은 지금 내고 싶어도 낼수 없어 지금은 뭐 끝나면 은술 한잔 하고 술 먹잖아 술 먹고 썸타는 것도 좋지만 그 교복 입고 그냥 그냥 근처 공원 가가지고 진짜 그냥 얘기만 엄청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은 진짜 시간 금방 가 특히 진짜 좋아하는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진짜 금방 가 중학생인데 열0시만 돼도 집 가야 되잖아 집 데려다줄까? 하고 우리 집에서 졸라 먼데집 끝까지 데려다주고 가면서 또 얘기 많이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됐지. 근데 이제 담임쌤이 되게 쿨하신 분이라 했잖아. 당연히 우리 연애하는 거 공개했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아까 왜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연애 중 이런 거 올리잖아. 어 연애 중 같은 거 올리니까 이제 다 알지. 학교 학생들 다 알지. 어야뭐 3학년에 몇 반에 김영사랑 누구랑 사귄다. 그리고 연애 중 올리면은 이제 좋아요. 존네 누르고 별로 안 친한 애들까지 이응 이응 기윽. 물결 물결 어 오래가 오래가 음, 그러니까 이제 담임쌤도 당연히 알고 내 친구들도 다 알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건 고등학교 연애했을 때도 똑같은데 나는 이제 학교에서 연애하면 절대 학교에서 스킨십 같은 거안해 당연히 그냥 학생들처럼 어떤 조짜거나 이런 거할 때도 전혀 여자친구 관여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하는 편이란 말이야 나는 나는 이제 남이 뭔가 연애하면서 너무 신경쓰면서 다른 일들 못하는 거에 너무 싫어하는 편이라서 어 그냥 진짜 친구처럼 편하게 어 학교에서는 그렇고 이제 끝나고 데이트하면 뭐 둘이 있고 이런 거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연애하는 거 자체로 뭔가 어딘가에 피해를 주거나 편파적으로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담임쌤도 그렇고 쌤들이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담임쌤이 어, 너네는 짝꿍해라 해서 이제 짝꿍을 했어 어, 그렇게 이제 막 일주일, 이주일 그냥 졸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지 학교 가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 학교 가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 여자친구가 같은 반이면은 밤새 카톡하고 아침 일어서 카톡해서 학교 오고 어, 교복 입고 이제 그 설렘 있잖아 교실 아문 열면은 아무도 없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앉아있고 뭐 이런 그 시절 음, 그 시절 이제 학교 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였어 그때 차인 이유가 뭐였지? 근데 나 그냥 어쩌다가 점점 안 좋아하게 됐다 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진짜로 밤부터 아침 학교 가기 직전까지 카톡으로 잡았어 아침 갈 때까지 카톡으로 잡았는데 진짜 죽어도 안 잡히는 거임 죽어도 그래서 진짜 존내 울면서 씻고 어 교복 입고 얼굴 진짜 이만해졌어 얼굴 이만해진 상태로 이러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심지어 짝꿍이야! 근데 마침 또 이제 담임선생님이 오자마자 아 근데 아무래도 음 우리 커플들끼리 짝꿍 해주고 이러면은 자리 돌릴 때 너무 유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 마침 자리 바꾼 날이기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자리들을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꿀이네? 하고 이제 자리다 바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음그 여자친구가 쌤한테 연락을 해놨던 거야 담임쌤이 진짜 근데 연기가 그냥 거의 뭐 배우급이었어 마침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 바꾸는 날이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가진 것처럼 어 너네들만 자리 바꾸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랜덤으로 해갖고 싫어하는 식으로 짝꿍 될 수도 있는데 너네들끼 너무 게이드가 아니냐 해서 오늘부터 랜덤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바꾼 거야 이제 근데 난 이제 그런 거잘 들리지도 않아 자리 바꾸는 것도 슬펐지 솔직히 좋은 게어디있어 어, 그냥 이미 헤어진 거 자체가 슬픈데 자리 바꾼다고 개꿀은 아니지 와 학교 사민사의 상징 커플 상징 반 커플 아야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남녀 공학이로 다 좋은 게 아니랍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세개 다녔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남녀 분반인 남녀공학이었어 남자반이 앞쪽에 있고 여자반 뒤쪽에 있고 이런식으로 있어가지고 반에서 남고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학교 자체는 남녀공학이다 그리고 중국어나 영어같은 시간에는 남녀 합반을 해또 거기서 더 설레 약간 도시리스 때는 개같은 뭐 후리스에 막 이러고 있다가 중국어 시간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옷 갈아입어 교복에 막 마이까지 입고 와가지고 머리 머리 거울 보면서 머리 존나 만지고 어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중국어 시간 되면은 애들 살짝 약간 멋있는 포즈로 다 이러고 있어 음. 그랬던 경험도 있지 어 남녀공학이면 그런 공학도 괜찮은데?